이게 u 로블록스 오늘은 헝그리 피그라는 맵에 들어왔습니다. 이맵은 도대체 무슨 맵일까? 리오요. 두짜 두짜 두짜 두짜 두짜 두짜 두짜 두짜 두짜 두짜 두짜 두짜 두짜 두짜 어짜 두짜 두짜 두 어? 여매나 나랑 같이 추자 그래 하나, 둘, 셋 원, 투, 차, 차, 차 와, 투, 투, 투, 차, 차야김이야 너도 진짜, 같이 추자 너네 진짜 닭살이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춤은 이렇게 추는 거야 얘들아 우리 춤도 췄더니 좀 배가 고픈걸? 아우 그니까 아, 어디 먹을까? 그러니까. 음, 음. 여기 엄청 무서운! 아빠돼지가 있다! 저기 아저씨! 가... 저 먹고 있는 거 같이 먹으면 안돼요? 와 맛있어보인다 아저씨! 아저씨 밥보다 아저씨 뱃살이 더 맛있어보이는데 <웃음> 한번 구워도 되나요? 어, 돼지고기를 먹겠다는 거야 돼지고기 좋아하잖아 헐.. 오, 어? 밥이 어, 됐네? 아밤된 어, 거구나? 밤이 됐으면 몰래 이 돼지밥을 뺏어볼까? 니아야, <목소리가> 네가 한번 봐서 봐. 너 배고프잖아. 지금 엄청 배고프잖아. 오, <목소리가> 이 아저씨 먹고 있는 게 아주 다양한데 내놔봐요맛있겠다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밥절더래. <목소리가> 네 밥절. <밥쩔? 목소리가> 아저기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가서 먹어야 지 아빠들 지금 엄청 화가 났는데? 맛있겠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화나지만 뭐 어쨌지는 <어쩌다가> 뭐. <목소리가> <목소리는> <목소리가> 아유, <야>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와, 와, 와, <목소리는> 와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헐 돼지밥을 함부로 건드렸다면서 이게 되는건가? 어이 너무 아팠어 무슨일이 일어난거야 아무래도 안되겠다 얘들아 내가 얘는 좀 만만해 보이지 않아? 새끼 돼지인거 같은데? 근데 얘는 눈이 멜던데? 우리 밥 같이 나눠먹자 아, 얘들아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오, 따라와 찼다 찼다 찼다 찼다 찼다 어어 뭐지 출발해 나 따라갈게 야 집에 가면 오. 맛있는 거 2층 2층 2층!! 2층 2층.. 에서 숨져! 문 닫아! 문못 닫아? 문 닫아? 아아 얘들아 나 진짜 놀랬어! 나 너무 무서웠어 무서웠어야 이거 <웃음> 음식 냄새를 맡고 쫓아오나? 너 죽는 거 내가 직관했어 헐 <웃음> 구독 리아야 너 어디야? 나그 돼지집 니야 내가 너 관전할테니까 응. 한번 도망가봐 그래 어? 아 관전도 되네? 아 여기 돼지 오! 어떤 돼지밥 뺏어 먹을거야? 나다 뺏... 뺏었는데? <웃음> 세명 다? <웃음> 어세명다 화났어 너 큰일난거 아냐? 어 조금 무서워졌어요 야너 도착하고 무슨... 있어! 엄마 어! 돼지넌죽었다 어! 진짜? 아니 난 죽지 않아 난강철의 심장, 김미아라고 어, 천천 가까워져야 돼요! 아! 아 야, 너무 무서너밥세개를다 <웃음> 뺏으면 어떡하니? 너무 욕심이었네? 야, 내가 한번 죽어볼게. 이거 나 이거. 분명히 바나나는 는데 죽으면 템창이 꼭 들어오겠지? 니 바나나도 응. 납치된 거야. 아, 아 돼지 엄청 무서워. 와, 진짜 싫어. 올라갈래 뭐 우와우와헉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근데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아! 바나나 생겼어 얘들아! 좋았어! 오. 우리 전략적으로 게임하자 어. 좋아 좋아 저기 안에 아빠들지 있거든? 내가 이 입구에다가 바나나 깔테니까 니네가 유인해서 와아 문제없지 나 바나나 많이 깔게 이... 아! 나내 아! 어. 잠깐만! 어! 너가 배불면 어떻게 아, 어한 중앙이 아름다운 리기때문� 아, 여민한. 너만 믿고 있어. 옆으로 돌아오는거 아니야? 오다오오 어, 어, <웃음> <어디서> <깔았을때? 웃음> <깔았다. 웃음> <웃음> 파워 사고요. 피드코일 살까? 그건 빨라지는 것 같아. 오케이, 이거 하고. 나머지는 돈 모아서 사야지. 오, 얘들아! 응! 그렇게 빨라지는 것 같진 않아! 똑같은 그러게. 거 아님? 느린데. 똑같은데? 비슷한 것 같은데. 이건 뭐야? 이 삽은? 땅을 파는 어? 거. 땅을 파나? 오, 어? 어, 뭐야? 뭐야? 안 뭐? 들어가진다. 아 벽을 아, 만든다. 벽을 만들 수 있어. 아 쿨타임 있네. 쿨타임 이 있습니다. 아 이거 엄청 오래 사는 남는 게 그거구나. 그렇지. 그럼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거야. 오케이. 얘들아 내가 그러면은 순식간에 네 마리. 멘서 갈게. 후라. 후. 허. 마리는 어딘지 몰라. 도망가 여기 집안에 있는데... 어... 갔다. 도망가야. 너 어쩔 수 없어.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돼지 소리가 어, 엄청나. 어... 유아, 나 너무 무서워. 이거 어디야? 여매나 걱정마. 너가 죽는 모습은 내가 주는 눈으로 똑똑히 기록해줄게. 그래, 아 괜찮아. 삼층집이 있는 거 같아. 오. 삼층집... 어... 여매 진짜 엄청 무섭게 따라온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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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쨌든, 이렇게, 아비 돼지, 엄마 돼지, 새끼 돼지들 다 뺏어서 도망가는 게임 해봤습니다. 사료. <놀람>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어? 아, 이거 고장난 거야. 야 어쨌든, 여러분들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도 해주시고요. 그러면는 저희는, 어, 돼지 사료 좀더 먹으러 가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아시겠죠? 여러분, 안녕! 안녕, 언니! 아 개새! 아아아 아, 아, 아, 그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안녕. 어 안녕. 아뿅 구독 뿅 좋아요. 안녕!